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징어, 오늘 오징어 무침 이거 할 거예요. 오징어 전 무침. 근데 이거 국산. 국산 게 맛있어. 역시 우리나라 게 맛있어. 일단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쏟아놓고. 이 무말랭이요. 이거 그채 썰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렸어요. 일부러 오징어에다 넣으려고. 오징어에 넣는 거는 너무 굵으면 안 좋으니까. 응? 그래서 이걸 약간 불려야 되거든요 무말랭이로좀 물에다 담가 놔야 돼요 약간 불러야 되니까 마늘 마늘을 채 썰어서 넣을 거예요 파 이정도만 넣고 무가 다 풀었어요 양념 양념 쓰는 동안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꼭 짜고 깨끗하니까 이거를 넣으면은 오돌오돌한데 맛있거든요 오징어 무침이 오징어 젓갈 무침이 아 깨끗하다 여기에는 이제 이게 무가 들어가서 좀 싱거워요 그래서 일단 액젓 맥젓을, 한두 스푼, 정도, 한세 스푼 넣어야겠다. 이 정도 넣어줄게요. 넣고, 맛술. 깨도 좀 넣고. 아, 깨보여서 하니까 항상 깨도 좀 많이 넣어. 참기름, 한수제 넣고. 생강. 생강. 고춧가루. 이 오징어 하나씩 먹을 때, 이거 무말랭 하나씩 집어 먹으면은 오드라드라인 식감이 훨씬 더 좋아요. 이건 음, 오징어가 왜 이렇게 굵어보여? 응? 이건 무가 자니까 이는 굵어보이지. 오징어 다이름 똑같아. 음. 맛좀 볼래? 응? 네. 맛좀 봐? 네. <웃음> 손으로 집어줄까? 어, <웃음> 작은 걸로. 응? 작은 걸로. 다 똑같아, 이거. 다 길어. 음. 이게, 무말랭이야, 같이. 음, 간이 맞나 봐. 응. 어. 간 맞아? 응, 딱 맞아. 이게, 이게 오돌오돌하 괜찮지, 응. 음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, 적당히. 응. 음. 맛있네, 꼬들꼬들해가지고. 응. 음. 응, 음, 살짝 맞다. 밥 반찬으로? 딱 좋네. 일다 식초를 조금만 넣을까? 식초? 응. 음. 좀더 맛있어요? 몰라. 젓갈에다가 원래 식초 넣는 거예요? 아니 비린내 나지 말라고 조금 넣으면 돼. 아, 어, 그러니까 식초로 조금 넣을 거예요. 비린내 덜 나게 조금만. 근데 그또 맛을 한번 봐야 돼. 더 맛있나? 응. 맛은 다. 또 작은 거 하나 씹어줘야 반찬 만들 때는 막 이렇게 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원래. 야 누가 뭐라 그래요? 응? 누가 뭐라? 그럼 먹어봐야 돼. 옆에서랑 같이. 응, 못 말리. 약간 젓갈에도 식초 조금 넣어 주면 좋아요. 괜찮아? 음. 음. 음 어, 그냥 맛있네, 이거는. 음. 맛있어. 이게 국산이라서 맛있어. 음. 이 오징어 젓갈 무침을 이렇게 그 무말랭이 넣고 해보스라 <웃음> 오늘도 감사해 보고요 어, 건강하시고 행복해 부셔잉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음. 응.